안녕하세요. 시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Q&A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직업은 교사이고요. 나이는 26살, 만나이로 24살입니다. 생일은 크리스마스예요. 12월 25일. 혈액형은 O형이고요. MBTI는 INFP입니다. 그 다음에 키는 161cm, 1 161 6 1 6 162. <웃음> 162라고. 종교는 불교이고요. 대학하고 전공도 물어보셨는데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심화전공은 체육입니다. 음, 성형하셨나요? 아니요. 안했습니다. <웃음> 피부관리법. 선크림 되게 많이 바르고 어, 주근깨 레이저는 몇번 했는데 안 지워져서 그냥 주근깨를 좋아하기로 했어요. <웃음> 이상형 있나요? 이상형은 웃음 포인트가 같은 사람. 아 그리고 요즘 연예인 중에는 이도현이 너무 멋있어요. 이도현. 가치관이나 저음명 있나요? 어 가치관은 필연적인 것을 사랑하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나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어 귀여워지는 법? <웃음> 귀여 귀엽 그기보다는 제가 귀여운 것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루 루틴, 어, 평상시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한 다음에 양치하고 청소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날은 출근을 하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씻고 그다음에 잠옷으로 갈아입고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퇴근 이후의 일상을 즐기는 것 같은데 어 보통은 편집하거나 독서하거나 하고 있어요. 남녀 아이돌 최 알려주세요. 남자는 아이돌? 제 아이돌을 별로... 아, 남자를 잘 몰라서 전 지드래곤! 지드래곤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아이돌은 아닌데 해리스타일스! 진짜 좋아해요. 저의 아이돌. 그 다음에 여자는 어 블랙핑크 로제. 그 다음에 레드벨벳 슬기. 그 다음에 뉴진스 하니. 그 다음에 팝붕 슈붕. 어 화풍 대신문 추봉 어, 집순이 대 박순이 저는 완전 집순이에요 인생 여행지 알려주세요 저는 어, 원래는 시즈오카 일본의 시즈오카가 인생 여행지였는데 최근에 발리 갔다 오고 나서 길리가 제 인생 여행지로 바뀌었어요 발리에 가서 또 길리라는 섬을 갔었어요 어 최애 노래 원래는 해리스타일스 데일라이트가 제 최애 노래였는데 콘서트 갔다 오고 이 집에 어도월유랑그 다음에 삼집의 캡드라이딩 이렇게 두 개로 바뀌었어요. 최애 향수 최애 향수는 이거 메종 마르지엘라 레이지 선데이 모닝 이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시트러스 향 좋아해서 딥디크 오데성도 꽤 오래 썼어요. 경제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어 우선 월급에서 청년희망적금 50만원 하고 그다음에 주거비용으로 한 50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교직원공제회라고 거기다 돈 적금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돈 모으거나 고정지출 나가고 어 나머지는 그냥 써요. 그냥 저는 밖에서 잘안 먹어서 식비를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인생 목표 있나요? 목표는 딱히 없어요. 그냥,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나를 극복하는 거? 운동하시나요? 어, 잘안 하는데, 헬스 정도 다, 다녔다가 잘안 가게 돼서, 당근에 그냥 양도 있고, 가끔 홈트나 걷기 해요. 런데이도. 결혼하고 싶은 나이? 31살이나 32살? 몸매관리법? 몸매관리법? 그냥, 딱히 없어서 식사량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다음에 공복 시간 지키는 거. 저도 둘다못 하긴 해요. 자존감 관리법. 어. 우선 책을 읽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심리학 책을 읽는, 읽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철학 책도 도움이 될것 같고 왜냐면뭐 심리학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심리학적 용어로 정의가 되면서 그 감정에 막 빠져들기보다는 내가 아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니까 뭘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또한 스무 살 때는 뭐 힐링 에세이 같은 것도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기 쓰기 일기 쓰면서 내 걱정을 손으로 쓰게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시적으로 볼수 있어서 그렇게 적어놓으면 막상 별게 아닌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이 하는 말이 곧 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첫 월급 선물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부모님은 실러 호텔로 호캉스를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고모들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서 어, 고모들한테는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 4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옷 사드렸고 동생들은 선물해 줬어요. 남자친구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 관한 질문인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스물세 살? 스물 두살때 이제 대학교 하면서 댄스 동아리를 했는데 그 활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사실 한 1년 정도를 생각만 하고 망설였어요. 좀 남들 시선 때문에 그래서 남들 시선 때문에 망설이는 게 있다면은 꼭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 일찍 안한게 후회가 될 정도로. 그리고 애초에 기록하는 거를 좋아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는 일기를 계속 썼고 중학교 때부터 블로그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와서 브이로그를 한 거예요.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 어, 지금은 사실 기록... 또 있겠지만 자아실현이 큰것 같아요 진짜로 수익이 정말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냥 생각하시는 거에 반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로 자아실현 하려고 하는 게 크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그것도 재밌고 또 구독자님들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닉네임이 해초인 이요 제가 제 이름의 해 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해가 들어가는 두 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막해땡해팽막 이런 거 해보다가 해 초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초록색을 좋아해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구독자 애칭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음 저는 원래는 해 그냥 이것도 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해파리 귀엽다 이렇게 했는데 해파리를 제가 발리 다녀와서 되게 싫어하게 돼가지고 어, 근데 거북이, 꼬부기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꼬부기나 해보기 <웃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의견을 한번 주세요. 어떤 게 괜찮을지. 아니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구독자 많아지면 교사 때려칠 건지. 어, 아마 안 때려칠 것 같아요. 저놈 유튜버는 좀 부담스러워서. <웃음> 이제는 어 패션에 관한 질문인데 옷잘 입는 법. 어 참고하는 거는 컬러를 좀 신경을 쓰고 자신, 컬러에 자신이 없으면 컬러를 최소화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체형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리가 상체에 비해 마르고, 그 다음에 골반이 있는 편이라가지고, 완전히 와이드하고 쉐입이 잡혀 있는 것보다는 좀 흐르는 재질이나 아니면은 부츠컷처럼 이렇게 라인이 있는 게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체형에 맞게. 인스타나 핀터레스트에서 좋아하는 코디 저장해서 참고하기도 하고, 어 패션 유튜버들 뭐 제가 보는 분들은 헤이님이나 옆집 유, 옆 옆집 언니? 그런 분들 봐요 최애 옷 브랜드 있나요? 어헤이그나 태켓 옷 좋아하고 사고 싶은 요즘에 눈독 들이는 브랜드는 아모멘토 옷값 얼마나 드나요? 어 저는 하나를 살때좀 처분하거나 팔고 사자는 주의여서 옷값은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쇼핑할 때한 10만원 초반? 요렇게 쓰고 있어요. 옷 어디서 사는지. 29cm나 무신사에서 사고, 중고로 살 때는 번개장터나 당근에서 사요. 가방 추천. 어, 제가, 가방. 히야! 헤이그 보스턴 백인데, 이렇게 수납 공간도 엄청 넓고, 어깨끈도 튼튼해서, 굉장히 잘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보부상이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좀들거 적은 날 니히, 니히라는 브랜드의 스퀘어백 큰 사이즈인데 어. 책한 권? 딱 들어가서 잠기는 사이즈여가지고 괜찮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얘도 노트북 안안 안 들고 가는 날 이거는 어깨끈도 있어요 좋아하는 아이템, 가방 좋아해요 인테리어에 관한 질문들인데 어 인테리어 팁좀 주세요 원래 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좀 최대한 활용을 했고 오늘의 집이나 핀터레스트를 탐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취향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고 꾸몄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사드린 아이템 말고는 잘안사들이는것 같아요 인테리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유불음그 어, 다음에는 독서에 관한 질문인데요 책은 언제부터 읽으셨나요? 초등학교 때도 엄마랑 되게 같이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안 읽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다섯 권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도 잘안 읽었어요 1년에 한두세권 읽었고 근데 이제 임용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책상에서 하고 싶은데 이 공부를 너무 하기가 싫어서 독서 욕구가 막 생겼고 임용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기록은 어떻게 하시나요? 독후감은 다이어리에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리더스라는 어플에 책을 입력을 하고 기록을 하고 평점을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날짜별로 읽은 거를 기록을 할수 있고 이렇게 들어 제가 읽고 기록한 게 있어요. 독서 습관 들이는팁 알려주세요 막 일주일에 몇권 읽어야지 이런 건 별로 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지력을 갉아먹는 그런 목표라서 나는 하루에 한 쪽씩이라도 읽어야지 이런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어디든지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들고 다녀서 진짜 빈 틈마다 읽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독서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 좀 책을 저렇게 많이 쌓아놓거나 좀 아니면은 서점에 자주 가도 독서 욕구가 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을 자주 가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어, 초보를 위한 책 추천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 초보분들은 한국 소설 읽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문학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쨌든 한국 작가가 쓴 책이 훨씬 가독성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유명한 책으로다가 저는 양기자 작가님 모순 추천드릴게요 인생 책 추천해주세요 인생 책 알려주세요 어... 진짜 추천하고 싶은 책이 많은데 딱 하나만 고르자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책 추천드릴게요 근데 책에 관련된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음... 초등 교사가 된 계기. 언제부터 초등 교사가를 꿈꾸셨나요? 어, 저는 원래는 꿈이 교사가 아니었고 중학교 때부터 저는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같은 비정부 기구에 들어가서 해외 봉사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 이제 중학교 졸업식 때 자기 꿈을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적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그냥 그 일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될것 같고 그나마 제가 아는 직업 중에 영어를 쓰는 직업이 영어교사였어서 영어교사라고 적어서 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쓰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별 고민 없이 영어교사 2학년 때도 영어교사 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계속 교사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사범대는 임명이 힘드니까 다음 진로부터는 초등교사를 써봐라, 교대를 가라 하셔서 어? 교대 나쁘지 않다. 그때도 별 고민 없이 네, 좋습니다. 하고 교대를 3학년 때 썼고 교대 원서를 냈는데 붙어서 교대에 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사를 언제부터 꿈꿨냐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 교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아니요. 물론 만족하고 있어요. 교사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사 직업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시간을 되게 되게 만족하고 있고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교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음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교원 수급... 정책이 교사 수를 점점 줄이고 있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현실에서 자기가 교대를, 어, 이명 합격률이 좋아서라든지,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보고 오려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교육관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교육관은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인데 이거를 허무주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물가에 데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교사편을 보고 교민이 많아졌어요. 해초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사를 잘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운이 좋아서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제 교육관처럼 아이들을 전적으로 바꿔놓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물가에 데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숙제 안 해온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아동학대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도록 어, 안 해온 사람은 내일까지 해오세요 하고 최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교사 유튜브 힘들지 않나요? 어, 아이들 얼굴 출연이 없다면 초상권 동의서를 안 받아도 돼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 민원은 없고 장, 저번 작년에 기관제 학교에서는 우연히 이제 아이들하고 학부모님이 알게 됐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그때가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힘든 점은 없습니다 물론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교전원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당연히 반대를 하고 6년 동안 교전을 나을 만큼 메리트 있는 직업인가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데요. 감독관은 어떻게 구하시나요? 어, 우선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고, 어공원으로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은 교사 커뮤니티에서 대체자 교환으로 구하기도 해요. 신규 교사 후기 알려 듣고 싶어요. 아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정말 정말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교육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와 줄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저는 우선 지금 중학년을 하고 있는데 중학년이 참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반응도 반응대로 좋고 소통도 충분히 할수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아이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임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명 공부템 추천해주세요. 어, 저는 위즈 2단 독서대 50cm짜리 잘 썼고요. 저는 요거 이명 공부하면서 요거 허리 쿠션으로 진짜 잘 썼거든요. 베네폼 쿠션인데 이게 의자, 등받지 말고 의자 이렇게 방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허리 통증도 진짜 많이 줄었고 잘 썼어요.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좀월 단위로 빅플랜을 짜고 이때까지는 뭘다 해야 되고 이때까진 교육과정을 해야 되고 이때까지 어떤 교육론을 1회독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주별로 짠 다음에 그 주에서 또 일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짰었고 저는 한글이나 엑셀로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계획은 모트모트 스터디 플래너 사용했어요 마음가짐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는 유튜브를 그 당시에 쉬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1년 안에 끝내고 유튜브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어,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 마찬가지로 아까 마음가짐 계속 되새김 했고 저는 피곤할 때는 그냥 자고 일어났어요. 낮잠을 거의 한번 자면 한 40분은 잤던 것 같아요. 폰 사용 어떻게 절제하셨나요? 어 저는 타임랩스를 촬영을 하고 있었어서 폰을 저절로 잘안 쓰게 됐고 폰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아이패드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4학년 전까지 임용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이거는 진짜 4학년 전까지는 임용 준비를 추천 안 해드리고 싶고 이게 오랜 기간 외운다고 잘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실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4학년 임용 공부할 때그 몸으로 직접 했던 동작들이 떠오르면서 훨씬 훨씬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앞구르기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몸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대에 관한 질문인데 경인교대 좋았던 활동 말씀해주세요. 저는 거의 동아리 활동밖에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어 인트로 활동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만나는 동기들도 거의 대부분 인트로고 남자친구도 인트로 에서 만났어요. 과외 하셨었나요? 네, 두번 했습니다. 인캔 맛집 추천해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곳은 거의 없어져서 그나마 남아있는 곳 중에는 봉평 메밀 마당이랑 김밥천국 이렇게 남아있네요. 제가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더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동안 Q&A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